2012년식 소렌토 차량입니다. 저압리자리이 있는 타입이고, 음, DPF가 죽어버렸습니다. DPF 머플러에서 까나 제 매연이 많이 묻어있는 상태이고, 음, 매연 속에는 오일 성분이 많이 묻어있는 상태입니다. DPF의 파손 원인 중에는 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EGR 밸브쪽, 흙기쪽, 인젝터. 음, 그 중에서도 이제 정비를 하다보니까 가장 많은 부분을 이제 차지하는 부분이 터보입니다. 터보에서 오일이 흘러나와서 그 오일이 흙기 쪽으로 해서 연소실로 해서 결국은 DPF를 이제 막히게 되는데요. DPF에서 들어가 있는 이런 그 오일 성분들은 DPF의 재생 과정 중에서 또 하나의 불씨가 됩니다. 그 불씨로 인해서 DPF의 재생도 이제 빨라지게 되고 어, 잦은 재생도 많아지게 되고 그 불씨로 인해서 또 DPF가 녹아버리는 음,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오늘 정비할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이제 DPF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예, 터보를 먼저 예, 점검을 할 건데요 지금 터보는 인 아웃 지금 청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시동을 걸어서 오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오일이 그 많이 튀어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터보 아웃 라인에서 보시면 은 엔진 오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터보 윤활을 위해서 들어가는 엔진 오일이 이 라인의 그 고장으로 인해서 엔진 속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는게 아니고 일부분의 그 오일이 그 회전수가 이제 높아지면 오일 압력도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그 오일 자체가 터보 쪽으로 해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터보에서 엔진오일 자체가 이제 엔진으로 들어가서 DPF로 이제 쌓이기 때문에 DPF가 이제 파손이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정한 주기로 이제 주행한 차량들 같은 경우는 터보를 중간에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DPF의 재생주기가 빠른 차들 같은 경우도 터보는 꼭 점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ジャン c